네, 네, 반갑습니다. 거의 두주 만이네요. <웃음> 새해 되고, 저도 팀포를 진짜 안 하다가 팀포 이제 오랜만에 키는데, 게임할 시간이 없어요. 정말 땀내서 게임하는 건데, 아, 정말 오랜만에 게임 키네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투포트 인텔 뒷방 맞습니다. 사실 저기다가 그 애니메이션 넣으려고 했는데, 아직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못했고요. <웃음> 아무튼 오늘 투포트 안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개념은 바로 복선이라는 건데요 어, 아 몰라요 투포트 잡히면 해야겠지? 유출된 거 봤냐고요? 아 오늘 보냐고? 볼까? 아 지금 괜찮은데? <웃음> 오늘 유출된 거좀 볼까요? 저 받았는데 사실 뭐 새롭다 할거 없었잖아요 근데. 사실 옛날에 만들다가 만 것밖에 없어 그냥 음. 뭐 바뀐 게 없습니다 그냥 야 옛날에 이런걸 만들었구나 었나 이정도 지와 <웃음> 새롭다 뭐 이런것도 없고 그냥 와 뭐냐 이거? 자복선은요 소설이나 희곡에서 암시해주는거야 왜 투포트? 야 게다가 여기 야 평화판이야 <웃음> 평화판 투포트 흔하다 너무 흔해 안죽었어 까비 저항 운동 더배야고다아기라고 <웃음> 그럴 바 요걸로 한 번에 뭘뭘 뭘 해야지? 한번 헤비도 나쁘지 않은데, 애들, 애들이랑 일단 섞여있다가 게임을 잡아두고 잡히는 순간 다 죽이는 거야. 아, 이제 애들 평... 일단 일단 뭐 해야 되는데... 다음... 이... 이... 땀이. <웃음> 근데 왜또 투포트야, 아니. 암시해주는 거,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라고 넌지시 암시해주는 것을. 오늘 왜 이래? 아 뭐야 오늘? 뭐야 이거? <웃음> 뭐야 이거? 뭐지? 아 투포트 맞잖아 이씨. 오늘 게임 이상합니다. 150초. 아, 좋죠. 150초. 야, 서머 터졌죠. 예. Yeah. 예, yeah, 서머 터졌죠. 나 기다린다. 어, 나 기다릴 거야. 옛날에는 이거, 이거 딱 이렇게 오래 기다리면은 무조건 그거였는데. 핵쟁이 들어오는 거였는데. 아시나요? 이거, 이거 10년 차티포 지기들은 알 거야. 10년 전에는 해커들이 한번 여기 들어오면요 게임이 멈췄어요 이거 옛날 사람들만 알아요 지금이야 뭐 언제든지 서버가 해커들이 들어와도 아무도 모르는데 옛날에는 무조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버에 핵쟁이가 들어온다 일단 서버가 멈춰요 그랬던 때가 있었다 내가 트리라니 상식이야 상식 요놈들아 인대 주면서가 시청자였네. <웃음> 야, 시청자를 죽여버렸네. 아니, 내임 내일, 내아 아, 로켓맨, 안 돼. 로켓맨. 아, <웃음> 여기 왜 이렇게 네비들밖에 없었는데? <웃음> 아, 여기 지비들밖에 <리드밖에> 없는데? <웃음> 뭐야, 여기? 혹시 님 뒤쿠의 질문 거 올려지 못 보셨나요? 그거 지금 지금 하면 될 거예요. 아까 서버 터져 가지고 스크립 안 됐던 것 같은데 지금 다시 해 보세요. 그리고 저도 제가 뭐 밸브 직원이 아닙니다. 다 모릅니다. 내가 팀포에 대해서 많이 안다지만은 어? 그, 그런 사소한 오류들 다 몰라요, 저도. 어? 다 검색 다 검색하고 나오는 거야, 나도. 질문 물어볼 때. 그다 제가 다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이거는 님을 야, 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느낀건데 유튜브 댓글 말하는거예요 유튜브 댓글로 누가 질문을 해요? 나도 몰라. 그러면 나도 그 뭐야 검색해가지고 알아내서 댓글을 달아줘 또 친절히. 근데 항상 열에 일곱은 대답을 안해 진짜.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그걸 몇번 당하니까 이제 그 뭐야 검색만 해도 나오는 것들은 질문할 때 대답 안 해줘요. 또왜 <웃음> 이렇게 자주 타주냐, 근데. 야, 요즘, 요즘 스팀 소모왜 이래, 근데? 지금 또, 어? 또, 식빵님이 또, 어? 이거, 그 선물 주셨는데. <웃음> 아니, 또 아스트레인이 2,000원. 1,000원, 감사합니다. <웃음> 제가, <웃음> 선물 주셔도 못할 거예요, 아마. 제가 요즘 방송을 못 켜요. 그리고, 뭐, 2000원 바란 건 아니지만은, 아스트레이니, 2000원 감사합니다. 저왜 소리가 안 나지? 님들은 들려요, 저거? 왜, 왜 이러는 거야? 오늘 방송 진짜 왜 이러는 거지? 아, 저 유튜브 채팅은 내가 설정 안 했다, 기다려. 이거 내가 매번 킬 때마다 설정해줘야 돼요. 설정 안 하면 이렇게 돼. 이거 주소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지 또. 돈의 소리 왜안 들리는 거야, 이것도? 기다려봐요. 고쳐볼게. 야, 오늘은, 진짜 뭐다 터지네. 그냥 서버도 <웃음> 터지고. 방송도 터지고 저 뭐야 저 에세비도 비코에서 그 터지고 그냥 뭐다안 되네요 그냥 오늘은 뭘 무학이야 이씨 무학은 <웃음> 무학 같은 소리 안해안 합니다 근데 재방 재방 좀 할게요 재방 괜찮죠? 한뭐 아 님들한테 물어서 뭐 되겠습니까 그냥 그닥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해결했습니다 이거 어이가 없는데 왜해 결이 됐지? 이거 껐다 키니까 이걸 됐는데 그냥. 잠깐만. 배스님, 배스님. 제가 혼다면 네, <웃음> 진짜 목소리 미쳐버리겠네. 잠깐만요. 채팅도 다시 바꿔 줘야 되 생방송을 바꾸면 채팅을 다시 바꿔 줘야 돼요, 이거. 아까 것도다 틀어 줄게요. 미쳤나봐 저 목소리 왜 저래 저거 <웃음> 목소리 너무 좋네요 한번더 듣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목소리로 했냐, 녹음을. 누군지 모르겠는데. <웃음> 서복가 찾아가요. <웃음> <웃음> 어이, 깜짝이야. 배수님, 배수님, 이번 달 공물입니다. 아이고, 한1만원 <웃음>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그래픽카드를 바꿔야겠어서 돈 받는 방송은 아닐 건데, 그런 건안할 건데요. 돈에 바? 돈에 바 같은 거는 하나 만들어놔야겠어요. 괜찮을 것같아 재밌을 것같아 어차피 방송도 자주 자주 못 키는데 돈에봐 하나 정도는 너한테 넣어야, 넣어야 될것 같아 룰렛 안 한다고! <웃음> 아니 이거 뭐야! 아, 돈을 아니! 알겠습니다. <웃음> 그런 거 아니.. 아닙니다. <웃음> 수급 방송 아닙니다. 돈 주지.. <웃음> 진짜.. 아직 봐도 안 만들어놨어요. 내가 진짜 내 방송에서는 무서워서 돈 달라고 말못 하겠어요. 이 사람들 진짜 준다니까? 너무 퍼줘. 내가 뭐라고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이. 어? 자기 돈 아, 아껴야 아껴야 된다고. 아! 그러니까는 내 친구가 초대 달라 했으니까. MG요. MG 내가 질 걸. 저 친구. 저 친구 순순에 자주 다니는 순순해서 맨날 추석 책 하시는 분이라고요. 순순선 망했어요 지금. 알아요. 다 죽어라. 아. 이제 수준 높은 왕서을 어디로 가나 제가 또 어?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헉헉 벨스의 24시간 캐주얼 이제 거기서 이제 내 짓담굴 올라오면 그 유저 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웃음> 아 근데 뭐 주인장 마음이니까 아 그럼요 <웃음> 내서버에서 내 서버에... 어. 나를 욕한다 나, 나 욕한다 추가야지나못타와 <웃음> <웃음> <난> <참아. 웃음> 뭘 야, 베이스 24시가 뭐, 그래. 오렌지 서버야 아뭔오렌지요 <웃음> 봐봐요 저 친구도 저 싫어하잖아 요에나잘못 아, 들었어 <웃음> 아니 오레, 오렌지 서버 이미 있지 않나? 한국에? 아 그래요? 아생 아, 방송 자주 올려달라고? 물론 조회수가 잘 나오긴 해요 그냥 플레이에서 뚝딱 올려버리면 조회수가 잘 나오긴 하는데 아 뭔가 뭔가 제 성격이랑 안맞는 것 같아 그런거 완벽한 특화하는 남자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 어, 노예 한명 구해가지고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웃음> 어. 콜라야 너도 한번 편집해 여러분 지금 보셨죠? 에스가 지금 이렇게 또한 명을 노예로 절대 저 가면을 아 역시 스파이맨이 아니랄 것 같아 그냥 가면 쓰고 <웃음> 바람을아주 그냥 다 물라. 우리 친구 맞지? 어깨를 꽉 잡으며 우리 친구 맞지? 어깨를 어깨를 꽉 잡으며 어깨 어깨 너무 아픈데. 아니 나약한 파이로에게 당하다니. 심지어 기름때 화상 때문에 지금. 나 너무 어디서, 나 너무 슬퍼. 어디서, 어디서 개소리가? <웃음> 지금 도네이션에서 지금 노예님 재밌는 영상 많이 만들어주세요. <웃음> 맞네. 역시 그그 스트리머의 그시청자 너무 무섭다. 아이 그야어 스티... 나를 욕해 어 안돼 그러면 어나나또 어, 죽는 거야 앞으로 이때베이스 서버 배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돼 <웃음> <웃음> 열지도 않았는데 입구가 이렇게 생겼네 아니 근데 뭔 놈의 스카우이 이렇게 와라 그러게 거기 뭐 스카우시요 <웃음> 이가 왜 이렇게 많냐고? 잠깐만 이거 맞아? 가봐봐. 아니 이게 맞.. 야저팀 점수판 맞아 그럼 몇명이어와 <웃음> 이거 뭐냐 <웃음> <웃음> 저게 맞냐? 1,2,3,4,5,6,7,8,9 와야팀 포에 9가지 병과가 있는데 그거를다 그러니까. 채워도 혼자 다 스카우트를 하네 <웃음> 세상에 아니 팀팀 팀 어디 갔는데? <웃음> 스카우트 버트리스 아이고 대충 스카웃 게이밍 위 나오겠네 스카웃 게이밍 와저 목소리... 매칭은 잘 잡힌다 저 목소리 미치겠다 저 누구 목소리야 저거 은퇴했다고요? 목소리만 남기고 간 거야? <웃음> 아니야 트위치에 있을 거? 트위치 있대잖아요 수금하지 마세요 저 사람 킥할까요 우리? <웃음> 아주 나쁜 사람이네요 이름 여기 사람이 너무 적다. 고 나도 잘하고, 나도 잘하고, 나도 잘도네에서 들은 소리랑 비슷한 소리나 들리는데? <웃음> 나 억울해. 어! 나 팔렸어! <웃음> 아, 아, 도 잘하고, 나도 나이팀트롤해도 돼? 어, 트롤해. 너 어? 너 솔저 갔다가 우리 팀막 밟아버리면 내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웃음> 와 지금 막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협박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이런 거 어, 이용해야죠. 어. <웃음> 어때요? 저 사람의 추박한 모습이. <웃음> 어 이런 거 이용 안 하면 제가 어 지금 왜 지금까지 어? 이 소리 들어가면 팀포 유튜브 하겠습니까? 팀 포가 솔직히... 나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건가요 지금? 어? 솔직히 제가 어아 내가 진짜 죽었네. <웃음> 뭐 쏘는 거잘 쏘네. 아니, 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전 인정 못 한다. <웃음> 오케이. 오케이. 어, <웃음> 너가 <웃음> 너가 뭐 잡아 봐. 저 친구. 어디 있는데? 위치를 몰라. 그 바위 뒤. 바 바위 뒤. 집기로 아, 와. 너가맞아 봐. 아, 지 죽었... 내가 지배... 이스나를 지켰다. 나는 이스나를 제... 지배할 수 있다. <웃음> 내가 이스나를 잡았다. 내가 이스나의 감정을 지배할 수있다 어, 감정을 지배할 수 있다. <웃음> 너무 좋아. 너무 재밌어. 안녕하세요. <웃음> 아 너였구나. 나도 그 국내 스파이 잘하시는 분이었지. 어. 그분 유튜브 보고 나도 약간 뭐라지? <웃음> 감정 받았다고 해야 되나? 그렇군요. 아, 아 아니 세상에 그렇게 티나는 어 다이브를 누가 쳐? 아좀더 이제 모르지만 잘못 가르쳤구만. <웃음> 그러게 <웃음> 누구냐 나에게 잘못된 정보를 <웃음> 가르 사람이? 어 젤리에게 잘못 가르친 그 사람이 누구냐? <웃음> 아 정말 안 되겠네 이 사람. <웃음> 그러게 어, 구독자도 어 꽤나 <웃음> 어. 되던데 이거 이거 안 되겠어? 도대 어, 얼마 안되안 되는데? 안 <웃음> 아 그래? 구매치가 <웃음> 아, <웃음> 아, 많지 않나? 아 그런가? <웃음> 아니, 2023년에 5, 아 2023년에 5천 명 너무 작은데? 어, 나 영어, 영화, 영어도 난 시기 너무 좋아. 아, 어, 뭐야. 내가 누굴 죽였어. 미안해요. <웃음> 으아, 미안해요. 나도 뭐라는지 미안, 미안. 몰라. <웃음> 이거 어떻게 멈춰. <웃음> 야, 내가 뭘 하는 거지. 미안해요. <웃음> 미안해요. 어, 세상에. 이런 존. 오! 오! 이거 범죄인데, 범죄? 범죄인데? <웃음> 공격 공격 데모가큰릭버튼인저거 범죄입니다. 범죄라니요? 전략이죠. 범죄입니다. 명백한 범죄 행위. 저거 유탄해야 돼요. 유탄하라고 유탄, 오케이 유탄하겠습니다. 유탄하라고 하셨기에 제가 유탄 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규탄이요 유탄 말고. 유탄 유탄 유탄 들라면이 유탄이미 쓰고 있잖아 여러분, 들었, 여러분 들었죠? 저분이 유탄하라 했습니다. 아니 <웃음> 저분이 아니, 방금 어, 유탄하라고 유탄 이 쓰고 있잖아요 <웃음> 유탄하라고 <웃음> 유탄 <웃음> 있잖아요 <웃음> 유 유탄 쓰고 있잖아요 <웃음> 아니 장사라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만들어 <웃음> 아니 비 유탄하라며 안돼 어 뭐야 스파 맞아 스야 어, 맞아 이새 <웃음> 스파야 맞아. <맞아요>, 맞아. <웃음> 야 젤리 찾아라 <웃음> 젤리 찾아라 <웃음> 아 죽게! 제... 젤리 찾아라! 아니 좀... 아니네? 이놈 아니네? 이거 <웃음> 다른 스파이가 죽었는데? 저 아니에요. <웃음> 자, 이거 제가 자, 표지판 3개를 얻었거든요? 뭐, Q 잠깐만. 아니 멈추니까 잡히는 거 뭐야? 아, 그러니까요. 메디한테 랭크... 캐주얼... 아! 그것 그런 장치를 복선이라고 합니다. 이 캐주얼 시스템 뭔가 잘못됐어. 슈퍼번이 진짜... 이렇게... 맵이 이상한데요? 레쎄이 제가 아까 말했잖아왜 맵을... 이딴 맵이 잡히냐고. <웃음> 왜 이딴 맵이 잡히는 거야. <웃음> 맵을 그쪽이 돌리시니까 저는 모르죠. 저는 그냥 가는 대로 가는데 이런 맵이 나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지. 같이 해야지 그냥. 자, 자 지금 선물을 세개 받았습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포장... 뭐 양식 좀 병역기 피자. 무슨, 무슨 데칼일까? 너무, 궁금하... 너무 궁금해서 미치겠는걸? <웃음> 짜란 벨스님 실력하심놈 <웃음> 니은니은 파이럿은 이미 좋음 잘하면 니은니은 그러니까. 니은 다 경험이 파고들어 봐야 상황을 아는 겁니다 어? <웃음> 어? 어? 젤리가 너무 안았네? 오케이, 뭐 뭐가 적혀 있는 거야 이거 볼래? 잠깐만 봐봐 너가 <웃음> 무슨 이 내가 옛날에 실력하심놈 벨스님 실력하심놈 2017년에 방송할 때어그 스위진이스위지네 e d e n Sweden, Sweden, 가 w e d e n s 가 e d e n Sweden, s w 거 d e n 다 w e d e n Sweden, Sweden, Sweden, Sweden, s w e d e 랭크 떠가지고 나 s w e 너너 가져갔는데? <웃음> 아이 그거는 어 죽여서라도 빼앗을 만한 가치가 있다. 어. 집으로 도망간다. <웃음> 잡나 잡나 잡히나? 와 매딩 안돼. <웃음> 상대수나 실력이 아쉽네요. 아 이거 거래제 최고의 거래제. 상대수나 실력이 아쉽네요. 제 표지판에 맞아 죽었습니다. 큼태수나 그... 실력 아쉽나? <웃음> <웃음> <웃음> 수나 수나. 블루스나님 실력 큼 아쉽노 큼 음, 아쉽노 아쉽노 <웃음> 야 제가 좋아하는 효과라 아 제가 좋아 어 이거 아니네 분명 이상하다 나 이거 아어 <웃음> 어, 감사합니다 <웃음> 저는 어느 <아쉬워주세요>. 강 언유가... <웃음> 님들 근데 이거 너무 너무 놀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이 사람 내가 아까 방송 들어왔던데 이거 뭐야? 아디오스? 아디오스는 뭐지? 아니 뭐 달라고 그 거래.. 그아 어.. 거래.. 제가 거래장 그거 맞았아그 어, 언유야 그거? 어.. 언유를 달라고 했어 언유 뭐야? 달라고 했는데 그 자기 말로는 옛날에 자기가 기부를 했었대 나한테. 어.. 근데 디, 계속 뒤져도안 나오는 거야. 어.. 어 언제 기부를 했지하고 보니까 엄청 옛날도 아니고 한달 한 전이었는데 한달 전에 어. 그 가스 패서랑 인간인 등급의 디볼버 스킨 하나 줬거든. <웃음> 그거 그거 줬다고 나한테 언니 달라는 거야? 지가 좋아하는 효과라고. <웃음> 아기가 좋아, 제가 좋아하는 효과라고. <웃음> 어, 센트리 실력 안 아쉽노. <웃음> <웃음> <웃음> 아, <나> 솔직히 <웃음> 너무 웃긴 거 같아 이거. 너무 웃겨 이거. 센트리는 어떻게 하면 실력이 안 좋을 수가 있을까? 배스님 좀 파고 들어봐요. 다앞다팔 <웃음> <웃음> 니은 니은 다경험이 파고 들어봐야 상황을 아는 겁니다. 벨스님이 급 실력 아쉽노. 벨스님 실력 아쉽노. <웃음> 니은 니은 파이로는 이미 조금 잘 뜨죠. 아 정말. 나네팀 <웃음> 스나가 낯선다. 그래? 아야. 근데 못 맞췄지. 아못 맞췄. 나의 스나이퍼 실력 아쉽노. 대모맨 <웃음> <웃음> 실력 아쉽노. <웃음> 이거 찍어봐야지. 어 잡혔다. 게임. <웃음> 네, <무섭다>. 아, 에 무섭다. 어떤데? 아니 잠깐만요. 어디요? 아니 진짜 오늘 게임 왜 이러냐고. <웃음> 자 복선은요. 도망친 <웃음> 곳에 낙원 없다. 매칭 돌리죠. 우리, 우리, 우리 한번 해비로 저기 그 피지판 줄 테니까 가보실? 표지판비어 해비, 표지판 헤비 해비 표지판 어 표지판 자비이세요이세요 비키세요 비키세요 비키세요 이세요 비키세요 안돌습니다이세요난돌습니다 <웃음> 그냥 가돌가져 돌치네 <웃음> <놀치네. 웃음> 너 혼자 왜 그거 먹고있냐고 돌칫하네 가자이 <웃음> 새끼 혼자 다른 길로 샜어 나쁜놈 아니 인테 가져가야지. <웃음> 내가 있어. 내가 있어. 지금, 가자, <웃음> 가자. 가자. 가자 우리 내적팀의신팀을 예. 넣었어. 안 거야. 돼. 아, 안 죽어. 돼. 나힐나 <웃음> 힐해 줘. 아! <웃음>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야 죽여. 죽여. 죽여. 죽여. 아쉽노. 아쉽다. 아쉽다. 아 <웃음> 아쉽노, 블루팀 실력 아쉽노. <웃음> 아유 왜 아쉽노 사라졌지? 야나 아쉽노 사라졌는데? <웃음> 어 없어. 어왜 사라졌지? <웃음> 어아니 <근데. 웃음> 표지판 아쉽노. <웃음> <웃음> 아, 야 내게 왜 아쉽노가 되지? 나는 바로 쳤던데. 야, 가 가, 캡쳐해, 캡쳐해. 어허. <웃음> 니그가드라어 그냥 가도 어, 가도 돼 우리 어제 게임 자 그만 <웃음> 아니 제발 제발 아니 미쳤냐고 뭔데 그만. 이거 이제, 이제 그만 <웃음> 아니 뭐. <웃음> 뭐야 이거 이게 저주받았어 이 게임 뭔데 세번째까는 장난이에요 <웃음> 이제 그만 팀포서버 아쉽노 ct4서버 아쉽노 아 니은니은 매칭 잡아봐야 벨. 상황을 아는 겁니다 벨스리 ctf 빼줘? <웃음> 어, 정신 나가버릴지도어 <웃음> 정신 나간 젤리? 이거 궁금한데? 어? 아, 안돼 안된다 <웃음> 정신력 아쉽노래 <웃음> <웃음> 근데 이게 나의 잘못인가에 대하여 벨브 맵 만드는 진력 아쉽노? <웃음> 날아라 내 몸에 칼데 뭐 아쉽노 메딕 아쉽노 칼데모 아쉽노 칼데모 아쉽노 얘네 뭐야 스나이퍼 치러와. 아쉽노 아쉽노 <웃음> 야한번더 먹고 가시다 오케이 어 잠깐만 안돼 지켜줄게 아, 지켜줄게 안돼 안돼 죽지마 친구야 직격포는 그렇게 쏘는게 아니야 어 야, 뭐야 직격포 건이잖아. 찔려 찔려 찔려 어대기 땡기, 땡기. <웃음> 야이 위험한데 이거? 위험한데? 위험하다 위험하다 오! 아리 <웃음> <웃음> 보여줘! 어아아적대아 아아! 아아! 아아! 아아! 아아! 이아아 어? 아아! 아아! 아아! 아아! 아아! 아아! 아아! 아아! 아아! 아아! 아아! 아아! 아아! 아아! 아아! 아아! 아아! 아아! 뭐야 저거 오. 오케이! 자 잡고 오. 오케이! 너 누군가 잡고 어. 아! 아, 아, 아! 영원한식 좋다고 하셨죠? 아, 잘 아, 써먹네 네요 너무 좋네요, 너무 좋네요. 내가 말한 거 얘기하는데 어나 영원한식이 영어, 아. 너무 좋아 핵이야? 아 핵이야 잘쏜다 이러고 있어 내 핵이야 죽어 어? <웃음> 죽었다 죽었다 오내 <웃음> 실력 전혀 안 아쉽노. 아웃 랜트 실력 아쉽노. <웃음> 랜덤 크리 이런. 아 까비 있네. 타이밍 오 뭐야. 와 우리 랭크야. 우리 우리 에비 랭크 실력 안 아쉽노. 노노 <웃음> 랭크는 좀잘 쓰면. <웃음> 실력 오! 아 실력 아쉽노. 오아 아쉽다. 비치게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웃음> 나이스 랭크는 님이 좀잘 쓰면. <웃음> ㅋ <웃음> 지않습니다 왜냐 너무 너무.. 이이이어어이스아내 <웃음> 실력 안아쉽노어유디언에 <웃음> 그냥 톱, 톱질을 해버렸네 그럼요 아.. 실어 하나, 둘, 셋! 오 나이스! 어나 오, 날아요! 아.. 아, 아 4발밖에 없는게 아쉽다 인디언. 여기 네발밖에 없는거 아쉽노 should know. I should know. I s h o 갈까? d 자 n o w 못 잡으면 아쉽. d know. I s h o u 이 d k 지지지 I s h d d 도이 죽였다. <웃음> 우 d 왜 우리 d d k 우리 팀 너무 귀여운 애들이 많은데? 그니까너 뭐 적팀도 귀여운 애들 많지 만 아니 그리고 야, 이 게임에 참이 게임에 참 특이한 점이 귀여운 애들 에게다엔지를 하네. 엔치는 이미 좀잘 쓰면. 아쉽네 아쉽네. <웃음> <웃음> 데모 뒤에 썰자 못 보는 거 아실 때. <웃음> <웃음> <웃음> 니은, 니은 니은 니은 니은 <웃음> 젤리 눈 이미 좋은 <좀> 잘 쓰면. <웃음> 야 봐봐. 봐봐. 너, 야 누가, 누가 너보고 데모에 못한다고 해. 그러면은 데모 실력 아쉽노 했다가 어? 그걸 반박하기 위해서는 니은니은 니은. 우리 친구 실력 잘, 이미 실력 조금 잘쓰면 역시 사람을 노예로 보는 사람 말, 네. 말부터 그냥 사람은 친구를 뜬다고 하잖아요. 어? 저의 소중한 권님이죠. <웃음> 사실 내가 이번에 빌런 모음집을 하나 영상 만들려고 하고 있어 저 친구 무조건 들어가겠네 저친구들 들어가고 여기서 숙제 자랑 제가 좋아하는 효과라 자랑 <웃음> 난 항상 뭐 스트리머를 존경해 진짜 <웃음> 거의 뭐 유치원 수준이야 내가 <웃음> 큰일 샀다 <났다>. 크의다 <웃음> 으악 너무 아파 <웃음> 야어있어너 메딕 불러봐 메딕 너무 많아 누구야 아, 여기 딱았다 야, 근데 너한테 우버즈면안 되겠는데? 왜? 캡보 줘야 되지 않냐? 보지도 문제. 아이씨, 애들이 다 붙고 있어. 난뭐 순삭인데 상관없지 않나? 아, 뭘 알아서 해비. 해비죠. 해비 야, 스나가 높본다 스나가 너무 내려온 걸까? 이 해비를 왜 내려온 걸까? 안녕. 어. 내려간 거 아쉽노. 내려간 판단 아쉽노. <웃음> 내려가는 판단 아쉽노. 너노 내려가는 건좀 <웃음> 잘하면 <웃음> 니은 니은 다 파고들어봐야 <웃음> 아는 겁니다. <웃음> 다 경험이 파고들어봐야 아는 겁니다. 아 근데 진짜 그 친구도 웃긴 게 뭐만 하면 씨. 어? 저 말이 나온 경위도 진짜 웃겨. 뭐 실력 아쉽노야. 뭐나 비판하겠다고 한거 맞는데 이미 좀잘 쓰면이랑 좀파고들어봐용 이거랑 언제 나온 건지 알아? 왜 나온 건지 알아? 왜 나왔는데? <웃음> 어? 내가 파이로가그 뭐냐 파염 어. 범위도 그렇고 좀 고쳐질 게 고쳐야 될게 많다. 너무 범위 데미지도 그렇고 좀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 그때가 왜그 말이 나왔냐면 헤비데 파이로 업데이트가 있었거든. 아, 근데 그래? 인페로는 파이로는 좀 별로긴 했어. 음. 응. 그래 가지고 나 그래서 그 말을 했더니 얘가 뉘은 파이로는 이미 좀잘 쓰면 이딴 소리를 하는 거야 그니까 러 <웃음> 어떻게든 내 말에 반박을 해가지고 나보다 지가 더 낫다 이거를 좀 공개하고 싶었나보지 방송에서 그니까 러 이제 모두가 보는 그러니까. 방송에서 그 스트리머보다 낫다를 입증하면은 지 위치가 조금 이, 증명이 될것 같아서 그러나본데 정말 속보이는 찌질한 짓이라 어, 약간 그거네 그냥 자기 만족이네 그니까 러 자기 만족인데다가 되게 그냥 철부지지 뭐 <웃음> 근데 나는 또 그때 아. 너무 착해가지고 아무 말도 안했어 찔러질래 했는데 와아! 렛킥 실력 아쉽노! 내가 살려줬다 진짜... 와... 고맙다 베스야 스파이 스파이 실력 아쉽노! 하하하 <웃음> 우리 드벨 잡겠다고 매네로노하하하카우 실력 아쉽노 젤리는 이미 좀잘 쓰면 <웃음> 아니 왜 자꾸 저를 쓴다고 깨어나세요 <웃음> 벌써 나를 노예로 생각하고 꾸마만이 아, 아, 자식 아 영상편집 해볼래? 어 뭐야 어떻게 잡았어 <웃음> 아니 그냥 쐈는데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뒤 진짜네! 와... 쒸... 나못터뜨리 어? 그게 의... 그게 의단 아니었나? 그냥 밀어내라 했는데 d d d d 잡아! 아! 아! 아내 실력 아쉽너 어! 잡았네! 야 내려가! 미센인데 미쌤. <웃음> 누가 미센을 잡아줘야돼 미센을아 <웃음> 아, 아, 아. <웃음> 아니 재밌네 게임 야, 아, 아심노들이 이제 제가 법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한테 아심노 쓰지 마세요 그거 내가 놀리려고 쓰는건지 저 진짜로 아심노 소리 들려고 한거 아니거든요? 그 밈을 이용해서 맞아요. 저를 진짜 실력 비 아, 를 하시는 분들은 절대 가만있지 을겁 아뭐 다르게 아쉬움을 표현할 수 없다고요? 그냥 상황에 맞게 쓰세요. 내가 내가 아쉽노 드립으로 내 기분이 진짜 상하잖아. 그럼 큰일 난 거임. 내 기분이 상하지 않는 선에서 쓰세요. 아, 나 놀려도 되는데 어 기분이 내, 내 기분이 상하지 않는 선에서 봤어요. 아 진짜 눈치껏 철라가 맞습니다. 와아쉽노 드립요? 어? 적당히 쳐야지. 또또 어? 또 그때처럼 기분 나쁘게 치면은 배달수 있습니다. <웃음> 근데 그것도 맞긴 해. 일기 빠빠. 어, 끼기 빠빠 진짜. 그러니까 내, 나, 나를 까는 거 해도 된다니까요? 근데 이제 어? 기분 나쁘게 까지 말았어. 아, 엔다고아 근데 뛰어 들어서 막으란 말이야. 아니 피 경과를 피 80이라, 80이라 뛰어 들어 타이밍이 안 맞아. <웃음> 우리 팀 아쉽노. 야 <웃음> <웃음> 아쉽노. 갑자 밀려서 죽인거 아쉽노. 아니 피기 80이라 붕붕이 타이밍이 안 맞아. <웃음> 아시핑 <웃음> 아쉽노 자 <웃음> 이번에 뭐 할거냐면요 요거를 쓸거예요오공포포어 원래 나는 그사기징님 쓰는데 고어 제발 잡아줘 어 나이스 아. 아 뭐야 오 나이스 <웃음> 오케이 오옷 <워. 웃음> 위로가 돼 위로 쭉 들어가면 될거 같은데 오케이 <웃음> 와 꿀단지다 <목소리> 아무도 안 죽네. <웃음> 아, 나 잡았지. 오, 나 죽어. 나 죽어. 와. 안돼. 나 죽었답니다. 저도 죽었답니다. 죽여. 아, 죽여 그냥 문 열면 죽여. 문 열면 죽여. 너네 못 너네 못 지나간다. 아니 꼭꼭보 계약해. 말도 안 되게 약간 리얼 리얼 너무 작아. 아니 직격했는데 v t 지 230이 말이 TV, TV, TV, TV, TV, 얘 무서운 t 무가있어 v t 이 TV, TV, TV, TV, TV, TV, TV, TV, TV, TV, TV, TV, TV, TV, 저건 TV, <웃음> 응 이거 헤드 안당해 랭크가 나오고 누군가 그걸 맞았으면 좋겠다 야나 지금 8, 8천.. 8천.. 8 0 0천인데어 그래? 근데 끝나는데 지금 가 파이로 아쉽노 와 파이로 <웃음> 아쉽노 <웃음> 우리팀 우리 이름 쓰고 마시네 그게 진짜.. <웃음> 개울받네 <웃음> 네,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안녕히 주무세요. 바이. 젤리님도 인사하시죠. 아들 안녕히 주무세요. 바이바이. <웃음> 바이바이.